작업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저금양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나 시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이 정도는 이제 팔통들좀막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커서 그걸 보면은 한 2cm 정도 줄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품을 보면은 뒤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뒤품도 줄일거고요 사흥동도 네,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판을 다 줄일 수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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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좀 틀어졌는데 이게 앞판이고요. 뒷판인데 스마트폰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스이치가 나셨잖아요. 이거 뜯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 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양잡고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박을 때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작업가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혀, 치소를 다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밑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소에를 해야 되겠죠. 소멸 뜯어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몇 인치냐면, 은 보면은 6인치일 거예요. 5인치 4분의 3이네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저는 흡표가 없는데요, 이거. 하는데, 안 해볼게요. <목소리도> 양복 맞춤집에서는 이 리폼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옷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몸매가. 그 사람들의 체형에 맞춰서 옷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뜯어야 되고,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걸 쫙 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못 고칩니다. 헤드 떼어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6인치 위장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6인치 4분의 1 정도? 6인치 4분의 1? 그냥 가투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라도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죠. 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업하기가. 여기에서요. 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암호를, 대체적인 암호를 또 뚫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한쪽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제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천낼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물안을 제때 놓고요 앞판을, 이거를 꺾어 놓는 이유는 나중에 구매를 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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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소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여기가,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겨드랑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을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 가야 니다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거예요. 소매 암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저기.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대단한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고 이렇게 가야 되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래서 한 장씩 이렇게 자르있되니 이게 암홀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 조금 신경 쓰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이뒤품이잖아요 지금. 이게뒤품뒤품을 디품.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이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찔러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싱으로 이 개신하고 개신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이거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싹 잡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라를 이렇게 데면 돼요. 조금 크게.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이게 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따도 맞으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미싱에서 살과를 박을 건데요. 박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도 쪽 이렇게 이렇게 박을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뒤판이 약간 8분의 1정도 크게까딱 잡으면 맞죠? 제단한는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 늘어나서 겁니다 이건 비바이어스고 땡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거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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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똑같이 잘라진 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박을도될것 같아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게 지금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 정도만 딱 맞추면,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맞춰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됐네요.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네,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박으면 딱막혔잖아요 그럼 이거 박았으면은 기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 한번 잡고 여기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우를 합복할 때보시을 알게 됩니다.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가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는. 한 판을 박았으니까요 이거 시접 잘라내보면 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웃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접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한쪽을 갈리지 말고 다음에 반복시 이거 알보면 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약간 빼주고 땀들면 <목소리> 되겠 나무리 얼마나 남아볼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반에서 1 2인치 둘째 큰 사람이 1 2인치그래요1 2인치죠 지금 1 2인치 이렇게 보면은 서명을 제일 줄인다고 했는데요 반인치 잖아요 이제 반쪽반 쪽도 줄이거나요그 먼저 싹 가려줘야죠. 저희 앞판은 지금 이게 5인치 4배 이상이었으니까 안자르다시피 하고 밑에만 잘라면 돼요. 밑에 부분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가 차이 줄어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소맥합니다. 진동이 세 가지 보려는 이제 열기가 좀 많아서 이런 경향이 생겁니다그면 여기를 이제 파줘야 되는데 동그랗게 파줬는데 안 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되는데 잘라갖고 자를까요? 이렇게 안했지?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바히만 바뀔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 달리는 거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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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이 곱상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됐으면 이제 오라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솜에 파카는을 잡을때는요. 이게 마크라지 잖아요. 그리고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러걸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주세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이게 소매 사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니다 그래서 소매 암홀이 1 2인치였으니까1 1인치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박으면서 찍히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최대한 당기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이게 계속 해보면 반복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기도 약간 그대로 쭉 박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띵만큼어디만큼 되는가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미싱으로 박아야지. 말았을 때, 얘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 오반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딱 됐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카레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그냥, 안다리 거해도 돼요. 12인치. 잡았을 때, 12인치. 약간 좀 큰데, 요 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소매 우란을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은 섬매를 달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싹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섬에가 맞나안맞나 이쪽에 약간 옮겨야 될것같은데 섬에 산을좀 이렇게 섬에 이동산을 앞쪽으로 쪼하고이동산이 옮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곡선이 몸판 곡선하고 소매 암로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 <목소리> 소매를 봤을 때여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은 여기가 울어요. 누굴지 않잖아요. 이리 바깥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이런 지금도 숨을 이렇할 건데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잖아요 일단 바늘을 보아놓고요 피파는 여유량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루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가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좀파카닉이좀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 이 많은데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그더라도게 여기가 올면 안 되죠, 여기가.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감 잡았으니까 반대편은 바로 핀발이안 하고 바로 날가겠습니다 여기는 앞판이니까 돌아가는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아도안 되고 들고도 안 되고 무부로 때로 들어. 니다 절대 땡기거나 그러면 안 돼. 많이 들어가거나. 표시해둔 쪽이 있었잖아요. 바나나판 띠하고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쭉당겨서 갔다가요. 여기서 크면은 여기서 한번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쉬다 보면서 이쪽을 가이집에 스테이지 나진데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선을 제대로 바뀌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곡선을 잘 돌려주자는데 조금만 곡선이 안 맞아도 나중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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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렇게. 이제 뒤판을 해야 되겠죠, 뒤판할 때는 여기서. 이산하고 이산하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이 접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접어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오라를 박을 때에 여기서라를 접어줘요. 이렇게. 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똑같이 가다가 표시해지는 데 있죠. 표시해진 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니다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접고, 우라를 접어주고, 여기까지입니다. 표시해졌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놨잖아요, 아까. 표현하되고. 여기 표시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오늘 반대로. 밑에 진짜 크니까, 크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쭉뺀 데서 하고, 원래는 여기가 팡 맞아야 되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소매만 달면 되겠죠. 유심한 사람 여러분, 뒤 TV에 가서 고르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바아줍니다 사이드 앞판. 다 박아왔으니까 고르시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먼 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주머니가 안에서 덮치면 안 되니까 그냥 놓고 이제 고르시 하겠습니다. 손으로 만져줘야되네 만져줘야, 만져줘야 돌아가는데가 제대로 돌아갑면다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사이드만. 이제 옷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한번 다리만 주면 됩니다. 싹완성했으니까 다릴 때는 소매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라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를 싹 빼줘서 이렇게. 아름답게 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힙합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뒤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이 소매장 어깨, 소매장, 품, 상동털리 기장 전체적으로 다 줄였잖아요 지금 한 네? 번도 잘 떨어졌습니다 아까 소매가 잘못 달려가지고 제가 소매상을 한 8분의 3 정도 뒤로 올렸어요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졌어요